저희 휴메이저는 2014년도에 저희 친형인 대표님과 같이 둘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심사가 뷰티 분야였었기 때문에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 시작을 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웃음> 처음에 생그랜저를 바라볼 때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내가 한국에서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뷰티에 대한 품이 크게 일어났던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달마다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브랜드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주목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과거 디지털 마케팅 그런 매체들을 보면 은 이제 그 매체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챌린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분석하고 설정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들었던것 같아요 유튜브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정말 기존 매체 대비 우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라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트루프 액션 같은 경우에는 액션 캠페인이다 보니까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큰 강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콜트 액션 버튼에 대한 텍스트나 그리고 카피들을 변경해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심이 진짜 많았고 현업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야 유튜브에서 구매가 일어나?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트로프액션을 사용한 후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매출이 나왔는데요 일간 매출액은 4배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기존의 유튜브를 집행하기 전에 비용 대비해서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그런 성과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상 그에 비해서 우리가 드렸던 시간은 반도 안 되거든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 새로 나오게 될 캠페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더 많이 의존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